선생님 오늘 점심메뉴 성공할 수 있을까요? 팀장님은 저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. 라면이랑 김밥은 다 뿔고 터지고 햄버거는 찌그러지고 당신 이럴 거면 코디하지 마. 김대리는 결정장애가 심한 사람입니다. 팀장님. 아우 시베리아나스키 수박 씨발라먹을 것이 눈깔을 확 뒤집어가지고 흰자에다가 아갈머래로 써버릴까보다 점심 코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모든 할게요 제가 어떤 메뉴를 추천하더라도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이니까 다 감수하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팀장님 네 감수할게요 감수하고 말고요 김대리 고작 오늘 점심 한끼 먹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김치찌개 제육볶음 돈까스, 육개장 메뉴 선택도 중요하지만 맛집을 찾아야 합니다 절대 김대리 본인을 믿지 마십시오 메뉴 선택은 항상 의심하고 또 의심해봐야 합니다 어머 대리님 이제 못 믿겠어요 에이 김대리 오늘 미스였다 어우 오늘 별로였어요 김대리님 김대리가 요 며칠 점심선택 미스로 멘탈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을 주셔야죠. 대책을. 약속했잖아요. 완벽한 점심을 만들어주기로. 물론이죠. 제가 점심 코디를 맡은 이상 매일이 퍼펙트한 점심이 되어야 죠 이영자 맛집 정말 리스트입니다. 이번엔 김대리 무조건 성공입니다. 김대리, 오, 김대리. 오, 점심 굿이에요 아, 김대리 굿. 오늘 아주 퍼펙트였어 오늘 점심